Thank you. Thank you. Yeah. <laughs> 이제 곧 봄이 확 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어. 지금 영동과 영남 지방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. 밤사이 황.